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 이제 영상이 있는데 어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전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보세요 제가 테스트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저희 집 이제 전기 소비전력 시스템 볼수 있는 모니터링 을할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할 거는 방에서 이제 응축수가 생기잖아요 실내기에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냉각을 해, 그 뭐지? 실외기에다 뿌려줬을 때 어느 정도에 대 전기세 절감이 되는지 아마 전기세 절감보다는 뭐 소비전력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바깥쪽에 실외기로 와가지고 실외기 쪽 와가지고 실내기 쪽에서 이제 떨어지는 물 온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이제 측정이 되고 있죠. 방안의 컴퓨터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측정하고 있고 저는 밖에서 제 휴대폰으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점점 응축수는 이제 한20 지금 뭐냐? 26 6.4도 그래서 점점 줄어들 거예요. 보통 방안의 온도를 제가 아까 17도로 설정을 해 놨잖아요. 그럼 이제 응축이 뭐뭐 20몇 도 정도에서 아마 될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물이 이제 밖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응축수가 양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 응축수를 어 실외기 쪽으로 이제 넓게 펴지게 물이 떨어지게 하면 은 상당히 이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소비자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전에 회사에서 이제 특허를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응축수를 이용한 그 에코 유닛 시스템 그걸 해가지고, 뭐, 하이브리드 냉각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내긴 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외국 회사들도 비슷하게, 뭐, 그런 시스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아직 그것까지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이 테스트만 하고, 나중에 따로 아두이노 사용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보려고 하거든요. 간단해요, 그냥. 그, 레벨 센서 달아놓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되면물 흘려보내게 한다든지, 이제 물을 계속 차갑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써주는 게 좋긴 해요 보면은 물병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딱 점점 차오르는 거볼수 있잖아요 이 물을 한 번에 모아놨다가 딱 분사를 시켜주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주기로 아니면 계속 물을 모아놨다가 주변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분보를 시켜준다든지 아무튼 여러가지 응용을 할수 있는데 뭐이물 쌓아 봐야뭐예요 이거 다다 다 에너지원 다 이제 버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폐열옷를 사용해 가지고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드레인을 빼낼 때그 응축기 쪽으로 넓게 펴져 나가게 이렇게 뭘 만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제 물이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뭐, 뭐, 뭐 뭐라 야지 거기 먼지 쌓이고 해가지고 오염되고 저, 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고압, 고압 세척기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할 방법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21.7도까지 내려가죠. 이 물이 엄청나요. 이게 물의 온도라고 해가지고 현열로 이제 좀 내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선열 플러스 물이 이제 또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이베퍼레이티드 힛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물이 계속 증발하잖아요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쐬주면 물이 계속 증발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자멸이라 고 하거든요 이제 상변화를 일으키면 그게 이제 엄청나게 쎄단 말이에요 이제 방열시킬 때 그걸 이용하는 게 엄청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면은 실외기에다 뿌려주면은 전기세 절감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11, 11시 시, 29분 26초 이때쯤 이제 가져왔네요 분부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시, 스타트를 할 거예요 지금 응축수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분부기를 이렇게 뿌려줄 거거든요 스프레이를 자 29분 42 44 이제 24 뭐야, 이거? 어. 여기서 작업을 좀 할게요. 물의 온도는 대충 22도. 이제 22도를 미스트로 이렇게 뿌려줬을 때, 어느 정도 전기세 절감, 아, 소비 전력이 절감되는지 한번 봅시다. 물 상당히 많이 차있죠? 여기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 계단 에어컨이라 해가지고 이쪽부분에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소비전력 소비전력이 내려가는 원리는 이제 응축 온도를 높이면 그 온도에서 포화 압력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압력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기를 돌릴 때 사용하는 축동력이 줄어든 거죠 계속 이렇게 뿌려듭니다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그 뭐지? 대충 찍고 있거든요 영상은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막뿌려대다 보면은 이제 실외기 쪽에 열교환기그휜 사이사이로 이제 수분이 들어가겠죠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그 맺혀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점점 휜이 바람을 이렇게 계속 빨아주기 때문에 점점 기화열, 기화열이랑 22도씨의 물이랑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식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동력이 줄어들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기화되고, 뭐, 효과가 이제 좀 떨어지면 점점 축동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좋기는 한데, 어 물이 상당히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방 안에서 계속 냉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수분 있잖아요. 응축수. 응축수 온도가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밖에 외기 온도보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수돗물보다도 더 응축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전에 이거 특허 내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긴 했는데 어그 회사 소속 되면 은 특허 내더라도 수당이 뭐뭐 뭐뭐 얼마 안 나와요 그냥 애들 뭐 가족 회식 값이나 나오나? 그 정도로 나오는데 그, 그거하고 그냥 회사 때려쳤네요. 그내고 나서 아무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가정의 그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데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이제 미스트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분부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좀 내리긴, 내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을 이용했거든요. 이날 바깥 온도가 한 30도, 31도 정도였는데 어, 실제 이제 수돗물 온도는 좀 높았어요. 응축수 온도가 22도였잖아요. 이때 바깥에 수돗물 온도가 예를 보시는 것처럼 수돗물 온도가 한 26도 정도네요. 27도? 그러니까 더우면 수돗물 온도도 상당히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수돗물을 쓸 필요가 없고 응축수라는 거예요. 이제 수돗물로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볼 텐데 제가 아까 분부기에 뿌린 거에 비해서 수돗물을 이렇게 막 엄청 퍼부을 수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냉각 효과는 좋죠. 물은 상당히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얘를 했을 때는, 뭐 조금 더 숙동력이 내려가긴 해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뿌려대면은, 640kg, 아, 640W까지 내려가네? 620? 끝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니까 러 이렇게 퍼부면 좋긴 해요 퍼부면 좋긴 한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그 낭비잖아요 이게 다 효과는 좋은데 뭐 그냥 응축수 쓰는 게 낫겠죠 보면 물받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막뿌려되면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르쳐, 그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 버려지는 열원을 이용하자. 버려지는 열원이 뭐냐? 방안에서 이제 계속 생성되는 그 응축수. 그거를 딱 모아 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뿌려 주면은 이제 외부에는 열교환기에 그 수분이 계속 맺혀 있다가 기화열로 얘가 이제 엄청 냉각, 냉각 효과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세도 줄여들어. 뭐 쓸데없이 이제 방 안에 있는 그 차가운 그 열원을 음,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돗물을 쓸 필요도 없고 뭐 빗물 이런 거쓸 필요 없어요. 빗물 같은 것도 더럽잖아요. 그리고. 근데 응축수라는 게 진짜 깨끗하거든요. 응축수 배관만 깔끔하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 펌프 그리고 스프레이 노즐 그리고 뭐 타이머 같은 거 설정해가지고 대충 DIY 해보세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작동시키는 동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응축수가 막 내려오는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죠. 제가 이제 한가할 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장치를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이용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음은 진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